이제 날이 되었으니 수업을 진행해봅세 시 오늘 수업의 주제는 인이라네인이란 어질인자로 자신을 넘어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데에 작용하는 덕을 의미하오 미적, 미적. 즉 타인에게 퍼져가는 관심과 사랑을 의미한다 할수 있소 미적. 그 오늘은 이 주제에 맞게 수, 수. 본인에게 가장 네. 소중한 것을 사진 촬영한 후 그에 대한 우와. 관심과 사랑을 담아 짧은 작문을 해오면 되오. 사진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와 인화지를 나눠줄 테니 한명씩다우시오 네. 그 카메라 한 개와 인화지 다섯 개이니 개수가 맞는지 잘 확인하게나. 네. 아이또 먼저 나가 있는 거 봐. 와 응. 열정 열정 마. 진짜 못 와. 이겨. 오진다 진짜. 저인 게으름이란 음. 벌레를 품고 있어. 그래서.. 전만이 아. 아니야 전만이? 희생충 대박 돌돌. 자 다음 유생 나오시오. 아 목숨 안 맞네. 뱉. 아유 수업하기 싫은데. 줄 서자. 자 다음 유생 나오시오. 자 다음 와. 유생 나오시오. 와 저요. 아이고, 양아 양아 와. 양아 왜왜왜 왜? 왜, 왜? 와. 왜? 왜? 와. 다음 유생 나오지. 나보어오 대박. 대박. 봤어, 네.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찍지. 용아. 나 아, 다음 아? 유생 나오지오. 뭔데? 무슨 근이정 많다. 정 많이네. 빨리 주시오. 와좀 어, 잘. 언니 더짜이 막을 알아 지원. 카메라. <웃음> 와 대박. 와 대박. 오. 오. 대박. 오. 이거 일명 카메라잖아. 다들 받았는가 음? 다들 네. 알려주시오. 받았어. 지금. 시간을 딱 5분 주겠다. 아. 학교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사진을 다 찍은 여생들은 시간 내에 도화실로 오면 돼요. 네. 그 도화실은 저기 2층에 2층 우측에 위치한 건물이니 그 알아서들 잘 찾아오게나. 멋있다. 그럼 나는 먼저 교실로 음. 가 있겠네. 예. 잘 나오겠다. 지금부터 시작이오. 예. 네. 네. 와 이거 대박이다. 야, 야, 야, 야, 대박, 대박. 야 얘들아, 이거 고식이 단체 사진 한방 찍자. 어? 야 잠깐만, 잠깐만. 내가 찍어줄게 잠깐만, 내가 찍어줄게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여기 여기 여기 존엔 저거 뭐 시뻘건 저거 심장 하트비트 여기서 찍자 여기서 찍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자 저기 저기 아, 계단위에 아, 다들 올라가봐 계단위에 다들 올라가봐 올라가, 와, <뭐라> 내가 찍어줄게 빨리 와봐 옥수 빨리 와봐 어. 저기 이, 저기 거기 계단에 올라가봐 그러면은 그 금소는 올라가지 말고 금소는 너무 삐까뻔쩍해서 내려와 1층에 있어 나도 쪼까 삐까뻔쩍하지 않아 냥아? 어디 어디? 근데 울찌가 안보여 울지랑 미룡이 살짝 도 약간 옆으로 헤쳐봐봐 어 좋아좋아 좋아. 그리고 아리가 조금 더 가운데 오고 어 좋아좋아 응자 찍을게 자전 사진인데 쟤는 왜 안찍어? 하나 둘셋 하면 김치 하는거야 하나 둘셋 김치 좋아요 필터도 할 수가 있는데 뭐야 이게 필터가 뭐야? 몰라 뭐야 뭐, 그게 있는데? 뭐야? 양아, 너도 있어. 내가 찍어줄게. 어? 그 사진. 그래, 그래. 응. 나도 하나 찍어야겠네. 김수야, 있어. 내가 한번 찍어줄게. 그래! 애들아 가지. 에? 가지. 가지. 어? 애들 진짜 잘 나왔다. 진짜 잘 나왔다. 아, 나 이제 수업 내용 찍으러 간다. 아, 그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이거? 배가 있네? 우와! 좀 수면 되나 보소? 우와 민트꽃 와우진다아에브리우진다우진다어 풀숲에 뭐 찍을거야? 내가 찍어주기로 했어 우와 우와 야 울자 거기 되게 잘 나온다 그래? 오야 어, 너랑 왜? 되게 잘 어울려 되게 잘 어울려 와 되게 잘 어울려 와, 되게 잘 어울려 나는 풀 찍고 싶어 와 되게 잘 어울려 잘 되게 잘 어울려 구멍키키 어... 여기는 요 빨간꽃? 알겠어 알겠어 와 그, 대박 대박 울지가 나오는데 괜찮은가? 아 괜찮아 알겠어 울지 와, 언니도 소중하니까 하나 둘셋 단! 응? 됐어 됐어 이건가? 됐다 됐다 응? 미룡이 자네 이거 가지게나 그럼 을지 자네는 사진 안 찍어도 되는가? 어? 나는 매점에서 찍으려고 나는 존나 멋있게 막 저런 걸 찍자 존나 멋있게 어? 존나 오지게 어? 나한테 중요한 거? 나한테 중요한 거? 나한테 중요한 거? 근데 나 아닐까? 아씨 그러면 나랑들한 찍어달라 그래야 되는데? 개돌아! 네? 옥수야 어? 나좀 찍어줘 빨리 나좀 찍어줘 어, 그래 그래 그래 나좀 찍어줘 나좀 찍어줘 나 이거 하나 더 있어 하나 있어 있어 있어 나뭐 찍어 줄까? 나 존나 얼빡샷으로 찍어 줘 알았어. 그냥 존나 존나 밝은 데서 밝은 데서 그래 그래, 어. 그래. 여기 계단 앞에서 찍어 줘. 응. 존나 얼빡샷으로 찍어 줘 그럼 그럼 그냥 배경이 계단이야? 응. 그래. 가지. 에? 가지. 아, 여기 어때 양아? 뭐가 자꾸 가지야 가지는 사진기도 줄까? 어 잠깐만 어 그래. 네. 가지 가지. 어 괜찮네 괜찮네 어 내가 좀 사진 좀 많이 찍어봤어 어 괜찮다 괜찮다 어여업 어, 끝났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끝났다 끝났다 가자 가자 가자 야 아리야 너 이거 또 바리바리 사주고 왔구나 <웃음> 이건 멋있다. 내 영혼이야 멋있다. 진짜 아, 멋있다 그렇구나 빨리 빨리 들어오게 타고 아이 아리야 <웃음> 난 끝났는데 양의 사진 찍느라 늦은, 늦은 거예요 또자네들은 어, <웃음> 어째메이 그 남탓만 하는 것 같소 아이고 넌 이제 놈들은 또는 썼는가 아리야 아니 근시 나도 있어 응. 자리 앉으시오. 예. 어, 다 늦었네. <웃음> 그럼 어째 그 만족스러운 결과들이 나왔는가? 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 명씩 나와 자신의 사진을 어. 걸고 작품의 주제와 의미에 대해 발표를 해보게나. 자 어디 보자. 그 누가 먼저 해볼 텐가? 저여 저요. 저여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그러면. 마리 유생부터 시작하여 그 순서대로 한량이 서울지 이 식으로 가면 되겠네. 그 서재 유생들은 맞아. 마지막에 발표를 해주게나. 자그 나와서 할 일은 여기 걸린 액자에 자신이 찍은 사진을 와. 걸고 그 오른쪽 표지판에 그 자신의 우와. 작품의 이름과 주제에 대해 설명을 써주면 되요. 자 그럼 마리 유생부터 와. 시작하게나.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자넌 내가. 나를 찍은 모습인데 사실 나 말고 이 수레에 집중해줘. 어떻게 찍었지? 이건 내 자기를? 영혼이야. 여기에 내 모든 게 담겨 있어. 그러니 아 여기에 꽝쪽지를 넣지 말도록 해 주의해줘. 음. 알았어. 멋있다. 반끝이 음. 그 그럼 자네 발이 발표... 사진에 모든 게다 있잖아. 아 그치. 어. 자네 발표 그게 끝인가? 제 소중한 것 나와 수레. 멋있다, 어, 그 내가 영혼. 분명히 그 사진과 그 짧은 장문이라 하였거늘 알겠소 들어가시오 어? 어 풍사 어, 다. 혹시 사진 한 개밖에 안 되나요? 사진은 한 개밖에 안 되는데 그몇 장을 찍었는가? 어, 다섯 장 찍었는데요? 그네 장은 자네 마음속에 품고 그한 장만 골라서 발표를 하시오 허곡스 에.. 그렇다면 음.. 예예 예, 발표하면 되나요? 자 자, 우와, 제가 발표할 우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음. 어, 제가 이것을 어쩌고 저쩌고, 예, 이것의 이제 주제는 또 다른 나, 예. 이게 또 다른 나를 살짝 거시기 그음그 음, 그 문학적 어쩌고 저쩌고 그 허용으로 인하여 그또 다른 나 나와 닮은 또 다른 나와라는 그런 의미로 예그 제목을 조금 저렇게 비틀어 봤고요 예 그리고 주제가 불교 어쩌고인 이유는 예 혹시 그 불교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뭐죠? 뭐죠? 예, 아니에요? 그 불교라는 것이 그 이국의 그 다른 곳에그 다른 세계에 있는 그 어쩌고 저쩌고 한 머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종교가 있는데, 예, 뭐 종교라기보다는 뭔가 철학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느 어, 그것이 윤회가 어쩌고 저쩌고 돌고 돌아응, 팽이가 어쩌고 대굴대굴 그래가지고, 예, 남은 곳 나다, 나는 곳. 남이고, 남은 곧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한 것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불교적 어쩌고 저쩌고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예, 제목과 일치하는 주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를 여러분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남은 나고, 나는 남이니까요. 어, 네. 아, 진짜 멋있다. 예, 아... 여기까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직 죽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네. 안성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나라는 이야기죠.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 왜 자네인가? 좀 녀석! <웃음> 아, <야. 웃음> 글만 긴거 <것> 같은데? <웃음> 그거 발표 다 끝났소? 네, 끝났습니다. 자, 그럼 다음 유생 나와서 해보시오. <웃음> 우와!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우와, 저게 뭐야. 멋있다. 네, 저는 일단 작품명은 행복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와, 와, 심오하오. 오, 짱이다. 멋있다. 멋있다. 그리고 보다시피 사진은 조코돌돌빵과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복주머니를 찍었습니다. 와, 음. 멋있다. 와. 질문 있습니다. 네? 저 복주머니는 누가 선물해 준 건가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음, 저에게 처음 생긴 어만의 복주머니였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이, 너무 감동적이수 <웃음> 관리 엄청 잘했다. 명품이네, 명품. 응. 네, 그렇습니다. 멋있다. 와, 멋있다. 음, 그 알겠어, 황금소유생 나와서 그, 진행하시오. 와 뭐야? 멋있다? 오진다. 어디서 찍을거야? 그러게? 자! 어, 뭐, 와. 이거 보시오. 이것은 ]예요. 나와 당군님이네. 멋있다. 어, 멋있다. 군님을 만나고자 하는 나의 진심과 사랑을 담아 한컷 찍어보았소. 와... 당군님이 비록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사진이 아닌 실제로 한 자리에서 만날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네 예. 이상이요 울지 말라능 멋있다 멋있다 다 하였는가? 끝났어 그 자네는 그신정 위치는 도대체 언제 그 찾아봤단 말인가? 방구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수 있지 음. 와 플랜카드와 당구만 있다면 어디든 갈수 있어 대박. 아, 멋있다 맞어 맞어 그거 조용히 하시고 다음 해옥수유생 진행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네 나한테 그렇게 가깝게 오지 말게나 네 알겠습니다 배를 <웃음> 본다 밀착, 밀착 옥수 이건 저의 사진입니다 아. 어. 주제는 나의 꽃다지 뿡삽과 두은입니다 와아.. 풍쌉이 어딨어? 풍쌉이 어딨어? 여러분 여기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풍쌉과 응. 두은이가 있습니다 진짜 적당히 아, 나왔다 너무 있는데요? 자연과 어우러진 풍쌉과 두은이 완전 쥐조만하게 나왔는데?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저의 마음을 빼앗아간 두은이와 풍쌉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풍쌉 개로하시는것 같은데? 너무 적당히 나왔는데? 혹시 한장더 됩니까? 그러면 왜? 한장더 한대 이게, 네. 뭐요? 이게 뭐요? 이것도 게 뭐? 이 뿡싹과 두운입니다아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위에 있잖아 저기 거음 아. 옥수 유생 그의 자네 이따 그 상담실에서 보게나 네 뒤로 가시오 와 대박 돌돌 와 이제 미룡이 기대된다 자 마지막으로 예미룡 유생 시작하게나 오 멋있당 멋있당 웃치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미룡입니다 오오 어, 제 맞아. 작품의 이름은 들꽃이고요 주제는 자연의 아름다움입니다 멋있다, 아, 멋있다. 그 질문이 있어? 네? 들꽃인데 왜그 울지가 같이 나왔어? 아 울지 언니는 그냥 같이 스피거입니다아 아, 대박 덜덜 꽃보다 울지가 더잘 보이는 것 같은데 꽃보다 울지? 와. <웃음>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어유, 근데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왔어. 자, 발표 끝났으면 들어가 함께나. 멋있다. 저 <웃음> 제일 어린 예 미룡 유생이 그나마 발표를 그 제일 잘한 것 같소. 와. 네? 네? 말도 안 돼요 자 섭섭한 자, 섭섭한 말씀 하지 마세요. 임종할 저수 처음이라 없습니다. 긴장해서 그런 거죠. 알겠소. 알겠소. 말이 유생도 제발 가까이 오지 말게나. 하. <웃음> 이러다 풍사, 대인 깊신 걸리겠어. 자, 자, 그 감동적인 자네들의 작품에 내그 눈물이 찔끔 맺힌 것 같소, 마. 거 오늘 수업의 성적은. 특별한 방식으로 채점이 될 걸세 바로 주작간 장학사님들의 투표를 통해 진행되는 방식일세 오! 오 장학사? 내가 1등이다 투표의 결과를 취합하여 다음 수업시간 전에는 자네들의 성적을 발표할 예정이 오니 헉? 그 떨리겠지만 마음을 다스리며 기다려보게나 와 어, 누구 누구 누구? 장학사가 누구예요? 장학사가 누구예요? 언제와요? 그거는 내가 그 따로 그 알아서 진행할 터이니 자네들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네. 예, 질문이요, 예. 질문. 자, no. 그럼 오늘 수업은 아, 질문 받아줘요. 그거 질문해 보시오. 당학사는 한 명인가요, 여러 명인가요? 오, 예리한 질문. 거수도 그 없이만수. 뭐상? <웃음> 오, 오. 뭐상?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평가하는 걸 미리 알려 줬어야죠. 내가 뜰등이야. 내가 미리 알려 줄 한들. 그거 바뀌는 게 있을 것 같소. 하.. 아, 진짜 섭섭해요 야, 섭섭한 말.. 아리.. 아리야 어, 너 자리 마리, 여기야 그 자리에 앉으시오 나도 1등 했으면 좋겠다 오시던. 1등! 자, 상품 있나요? 그 1등을 하면 은그 성적이 시비지신이 되는 데 반영이 되지 않겠소? 아 무조건 내가 1등을 하겠소 나야 나야 아, 참나 원.. 자 그럼 오늘 걸. 수업은 여기서 끝낼테니 다들 자유 시간을 반격하다 늦지 않게 기숙사로 돌아가게나. 네. 더 오늘부터는 점호 시간 이후에 일대일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방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전 선생이 호명하여 상담실로 데려올 걸세. 그러니 잠에 들지 말고 기다리고 있게나. 아, 질은 있습니다. 엄마, 싸. 잠시만, 잠시만. 그 형식 말하지요. 어, 아, 뭐 제방에서 제방에서 상담하시면 어떡합니까, 싸. 상담실이 그왜 자네 방에 <웃음> 가게나. 아니. 핀다? 아니 쌉쌉 자유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되나요? 방에 대기하고 있어야 하나요 계속? 자유 시간에는 방에 그 있지 않고 돌아다녀도 되며 오늘 아침에 들은 그 등교음과 비슷한 소리가 나면은 그 바로 기숙사로 돌아가서 모이면 될 걸세. 네. 자 그럼 나는 먼저 가보겠네. 네. 예아봉쌉들어가세요 쌉. 들어가세요 쌉야이따이따이따이야이따이따이따이따이따이따이따이틀이데이데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따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틀이이틀이틀이틀이틀이이틀이틀이틀이가이틀이틀이이이이 어? 어? 교복입니까? 어교복입니 어, 교복. 가자 난 체육복이 편한데? 좋소, 좋소? 아, 응. 아 그러게 난... 체육복이 편하긴 해야 근데 아니, 그러면 가르네. 우리 아, 그럼... 왜 아, 가자 하다. 돈도 없고 어 아니 맞아. 그냥 구경만 할수 있는 거잖아 나도 돈 없어. 아니 자제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사주겠네. 맞아 금속 돈으로 사줄게. 그래 나도 금속 핑크 듣고야. 금속 돈으로 사줄게. 그래? 어, 맞아 맞아 금속 돈으로 사줄게. 돈은 금속 거지만 우리가 사줄게. 아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네. 어 그런데 그래. 그어 잠깐만 잠깐만 그런데 나 그거 어제 나 지각해가지고 선생님이 겸용실 청소하러 오라 그랬단 말일까 나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어 그래 그래 야 그러면 어? 우리 야. 그 뭐냐 우리 거식이 거기 아까 밥 먹은데 있잖아. 어. 거기로 모이자. 그럼 위룡이 잠깐 청소 빠딱 하고, 그럼 걸로 와. 어, 예 어, 아니면은 어. 그냥 시간 붕 떴으니까 그러면은 쌉이 말할 팀낚시으면서 기다릴까? 어 낚시? 낚시 어떻게 하는데? 여기 알려줬어. 낚시. 그래? 알까? 야 그리고 우리한테 아리가 있잖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리는 바리바리 어. 다 가지고 다니니까. 어, 아리 아리 바리바리 영화 어. 그러면은 매점으로 와.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나그 그러면은 아예 그냥 기숙사 갔다 올래. 이거 짐좀 방에다가 좀다 갖다 놓고 와야겠다 내술에실어까 어? 내내 술에 어 좋아 좋아 응. 아리야너 믿는다 그래 지금 선생님 없지? 응. 어, 지금 없지 아, 왜 왜? 그래. 나 날라간 대어 여기 날라간 대오 이거 자이자이자이자야이지마 막내잖아 야 이거 봐야 어, 응. 어? 야, 야, 이거 거 봐, 거 봐. 야, 네, 이거 어야 어, 진짜 씨. 찍었네. 야, 아리야, 아 멋있다 역시 야 아리아 그래서 그네술어데 아.. 자 내 수레 면내 상자 빌려줘 주세요 어? 저가있자아 그래? 아니 아니다 이거 그냥 나 계속 올라갔다 올게 어나 여기 내네 상자도 있어 어 그래 그래 아니야, 그럼 거기다 넣자 어 갔다 와. 음소가 빌려줬다 자기 가방 음소가 빌려줬 짐이 왜 그렇게 많소? 어? 어? 예음그 음, 그렇게 됐네? 어 이거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도 돼 상자? 그러시오 그 아. 여기 이거 고갱 이 이렇게 하면 돼요 와우 와우! 고마워 고마워! 가자 가자! 갑세 갑세! 저녁 밤으로 바뀌었네 또? 아니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시간이 바뀌어? 그 당연한 소리를 하고 그러오! 자네는! 당연하다고? 그 당연히 시간이 낮이 되었다, 밤이 되었다, 아침이 되었다, 밤이 되었다 그런 거지! 아 쟤네 먼저 배로 가네. 가네! 우와! 우와! 뭐야! <웃음> 야 여기 오? 어? 저녁때니까 여기 됐다 예쁘다! 아 낚시 재밌겠다. 어, 대박. 대박 대박 낚시 재밌겠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어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다 어머 어머 어다어 어머 어머 어머 지머어 어머 어머 어다어다어 나 학교 오길 정말 잘했어. 와 진짜 어? 와. 얘는 어디서 명을 갚는 거야? 아 금수아 너 때문에 아 지금 물고기들이 다 죽잖아. 와 아유, 무슨 소리여? 물고기 둥둥 떠다닌다 야. 아이 참야 맞다. 야 너네 그거 알아? 어? 아니. 우리 기숙사 가는 호수 있잖아. 어, 호수? 어, 거기 저녁때 좀 빛나는 거 같지 않아? 저녁? 기숙사 가는 호수가 어디야? 기숙사 어디야? 옆에 연못 같은 거 있거든. 서재? 아니, 아니, 그냥 우리 기숙사 가는 식당 가는 길? 그쪽, 그쪽. 밑에 빌지? 나만 빛나는 걸로 보였나?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어디에 호수를 진짜?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따 니 수사 들어갈 때 한번 가봐. 나는 되게 빛나 보이더라고. 그래, 이따가 응. 한번 보여줘봐. 어. 그래, 그래, 그래. 야, 근데 이거 잡히긴 하는 거냐? 어, 어. 나, 자, 나 되게 잘 잡히는데. 지금 그래, 아니, 아, 야, 이쪽에 어? 잡으면 안 돼. 금수, 금수 때문에 여기 다 죽은 거 같아. 저쪽으로 가자. 아, 그래, 어, 아이, 금수가 다 밟았네. 아, 우와, 누가... 아이, 금수야, 저쪽 아. 가. 근데 똥재 어제 기숙사에 똥 쌌냐? 왜 이렇게 똥 냄새가 나? 뭔 소리야? 똥은 너가 쌌겠지. 응똥 음, 냄새? 야, 어? 돼지들은 똥을 샤워하지 똥수. 않냐? 어? 어, 어, 어, 어. 똥 냄새? 뭐가 잡혔어? 야, 여기 물고기만 있는 거 아닌가봐. 어? 왜왜왜는데 뭐야? 뭐야? 뭐야? 난생 처음 보는 문장이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거? 땅아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방광블루투스아한 봐봐. 아어 뭐야? 아 어? 이거 예. 어, 신기술인데 어음 이게 내가 만약에 시가 외롭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너의 방광으로 보내가지고 네가 오줌을 지리게 하는 기술이랄까? <웃음> 그게 음? 무슨 소리여? 음 말이 되는 뭐? 소리를 해야지 이, 있어 있어 그런 게 있어 아이 너네는 아직 몰라서 그래 음? 어 있어 뭐? 그런 게 있어 어. 멋시다음 그런 게 있어 기묘하구만 멋시다는지그 어, 그래? 음. 그게, 수, 그게 수요가 있어? 수요가 있어? 이 있지 있어? 있지 당연히 있지 이거 대박 아이템이야 금소 너네 그사업 아이템을 아주 왔다다 이거 아 어? 그런가? 그럼 나 이거 하나 가져가도 되나? 그래 그래 가져가 가져가 어, 그, 내가 어머니한테 어. 보여드려야겠네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어응그 하면은 그 뭐냐 그 너네 그 주식 1% 나 주는 거다 주식이 뭐요? 그 아, 아무튼 상자하면 주는 거다 어 고마워 그럼 나도 양이랑 똑같은 거 1%? 1 나도 1% 줘 어, 고맙다 조용히하게 나 어? 어? 야 용이 언제 와? 야나또 이상한 거 낚았는데? 아 진짜.. 뭐? 뭔데 뭔데 뭔데? 야쟤 완전 무슨.. 뭐야 만물상이야 응? 뭐야? 뭐야? 뭐야? 뭔데? 그 이거 난 지금 어? 처음 템테이션? 보는 거야? 어? 템테이션? 뭐야? 몰라 아니 어머.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아니, 템테이션이 뭐야? 뭐여? 야 이건 처음 뭐야? 보는 거니까 가지고 있어야겠다 야너 가져 야야 나도 처음 보는 거났왔어 냥아 이보 먹어봐 뭔데 뭔데 막대기 아 뭐야 이 막대기 너를 때린다잉 <웃음> 아니 아니 어, 어. 어 드디어 용이 왔나 보다 어 하재 왔어 야, 왔어 가자, 가자. 낚시하고 있는 거야 어 낚시하고 있었어 하나, 야, 금야 되게 이상한 거 많이 잡았는데 해. 보여줘봐 아리야 이거 어? 어? 어? 이게 뭐야 모르겠어 처음 보는 거난 어, 사실 이거 뭔지 안다 이게 뭐야 어, 이거 네. 먹는 거야 이것도 담네. 어 진짜? 뭐 응. 솥고야? 너 먹어. 너 고마워. 너 원래 고양이들이 좋아하거든. 야 근데 여기 빠졌어. 어, 다시 촥게. 야, 이거 낚싯대 넣어놓고 우리 이제 가자. 그래? 야, 어, 반좀 꺾겠다. 빨리 갔다 오면 안 될까? 반톡 갑세가 없네. 가자, 가자, 갑세, 갑세. 아, 가자, 가자, 가자. 어. 디로 가는데, 근데? 나만 따라와. 톡톡따다. 다본 나라. 여기 드 이렇게 게... 가는냐나 우리가 멧사한테 팔고 음. 가자. 뭘 팔아? 와 이거 낚시한 거팔수 있어? 응 허! <웃음> 호국수! 얼마예요얼마였어 얼마예요, 싹? 어 물고기 밖에 안 잡았는데? 네 물고기 팔러 왔는데요? 아, 싹 많이 쳐주세요! 맞아요 많이 아, 쳐주세요! 요소야, 근데 저희가, 요소야, 요소. 시, 저희가 12시간 되면 두둑하게 갖고있습니다! 맞아 싹! 다섯 싹. 여섯, 싹? 여섯 일곱 싹 많이 두섯, 주세요 다섯 있습니다 싹! 아아 아. 뭐죠 음. 뭐죠 채찌개. 아. 안녕이요. 그거 퍼런 거 아리가 낳은 거 다른 애가 가져갔어. <깔남> 어, 아 나는 알바하겠습니다. 너가 팔았지. 그게 나야. 짜짜짜짜 아, 너가 팔았지. 열심히 잡아봤습니다. 뭐 와, 울지 어, 어, 어. 어? 와 울지 알바 생잡 나네. 어? 와 울지봐. 어, 어. 어? 와 금수 벌써 삼먹은 어. 거 보소. 개부자. 와. 와와 와. 대기돈돈 와, 와, 돈. 전기 돈~~ 아 쫀디기 하나에 이냐 우지 아, 저렇게 알바하못 가는 거 아니야? 선생님 저돈 여기 미리 내도 돼요? 아 나는 지금 안 먹을래 난 아까 그 구운 순무 남은 거 아직 안 먹었거든 돈 냈어요 야 그러면 이거 번거로 응. 반총이나 가자 어야 가자, 가자 그래 그래 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 얼른 가자 맞아 나나 알바 해야 될거 같은데 야뭐 가만히 서 있어 같이 가자니까 빨리 와 가자 가자 야 우지 일도 배워야되잖아 첫날이라서 아이 뭐 아무도 없는데 일할게 없는데 야. 뭘 배워 빨리 와 빨리 아, 와 늦잖아 할게 없어 이물건아 진짜 우지 안갈거야? 빨리 와 빨리 와오유당번 학생 빨리 와 빨리 와오유당번 학생 나 잠깐 잠깐 생각난게 있어 뭐죠? 일로와봐봐 유요유요거 어, 잠깐만 나좀나좀 따로와봐 왜유왜유 허곡스 사불? 왜죠?